네,皆さん,こんにちは. 여기서는 일본어 4, 5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도록 합니다. 자, 지난주 수업에서는, 응, 어, 태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음, 배웠습니다. 아, 자, 오늘은요, 어,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태형을 음, 쓰는 문형 응, 어, 교제로 따지면, 응, 1과, 응, 10쪽, 11쪽, 음, 내용을 음, 조금 하도록 했습니다. 에이. 자 아, 먼저 했, 수업 시간에 한 거는 이거예요. 테이마스. 어, 테이마스 어, 어, 어, 뭐뭐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먹고 있습니다. 다베테이마스. 어, 그렇죠? 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중심으로 봅니다. 들리기 쉬운 거죠. 음. 자. 결혼했습니까? 어, 이걸 물어보려면 음, 결혼하다가 개권스쓰니까 어, 개꽁시마시다가 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어, 근데 일본어는 결혼했습니까? 물어볼 때는 개꽁시데이마스가 대일 형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결혼하고요 어, 그 상태가 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럴 때 대일을 씁니다 어,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서 진력하면 결혼하고 있습니까가 돼버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일본어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음. 자 대답할 때는 <목소리> 하이 객て 시대이마스. 이에 婚し 시대이마센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아이, 두 번째 어디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살다가 숨으죠 도코니 숨이 마스가 하면 안 됩니다. 어. 이 아, 아, 이런 표현은 있긴 해요. 어디에 살겠습니까? 살겁니까?가 돼 버립니다. 어. 자, 어, 이, 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 도코니 데이 현재 에, 사는 곳을 물어 어, 물어볼 때, 도코니 쓴데 이마스가 그럼 대연돈이 쓴데 이마스, 어, 뭐, 해운대니 쓴데 이마스. 음, 자, 이건 돈째로 어, 이런 이런 이렇게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탐따가 니루예요 근데 하하니 니마스는니 마시다 하면 안되고 하하니 니테이 마스 그렇죠. 이것도 어, 대일 형으로 어, 주로 많이 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응. 이것도 아이스 사랑하다" "아이스르니까 아이시 마스" 이렇게 하, 할 수도 있겠죠. 응? 근데 이거는 당신을 어, 사랑하겠습니다. 네, 뜻이 어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현재 사랑하고 있다면, 아나다오 아이시테이마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응. 근데 뭐, 아이시테르라는 표현. 아이시테르. 많이 들어봤죠? 아이시테르. 그러니까, 이거는 이가 그냥 생략된 패턴이고, 이거예요. 결국 응. 사랑한다. 하는 거는 아이시테르. 응. 자, 스파게티가 맛있는 곳을 압니까? 응. 자, 알다가 싫루입니다 知りますか? 라고 그냥 마스형으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까? 知っていますか? 라고 어, 물어봐야 해요. 자, 대답은 뭐 알고 있다면,はい, 知っています. 응. 근데, 자, 이에, 이에일 때는 조심,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과, 어, 부정으로 하면, 知っていま죠ん 근데, 이런 표현은 안 쓰고, 知りません. 이건 그냥 마스형에다가, mas 마생을 붙인 은 마생을 붙 거죠. 음. 그러니까, 압니까? 물어보고, 知っていますか? 어, 물어보고, 대답할 때는,はい, 知っています. 모를 때는, 知りません. 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음. 이거는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생각해보세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대답하죠 그런데 음. 이해할 때는 아니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죠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죠 마, 그러니까 조금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은 음. 하이 이럴 때는 시대이마스 이해 이럴 때는 시리마센 음. 스파게티 아니라도 다 똑같아요 전화번호 압니까 대화 번호를 음, 알고 있 알고 있다면 네, ってます모다면 이에 이거는 그냥 던째로 어, 외우는 게 에... 좋습니다. 뭐 음. はい. はい, 자, 일단 이런 거를 어, 배웠고요. 음, 남은 시간은 다른 거 배웠어요. 태형을 쓰는 문형 여러 가지. 자 이건 프린트, 프린트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어, 현지에 가서 일본 현지에 가서 쓸수 있는 표현을 어, 배워보겠습니다. 태형에다가 음. 그다사이 연결하면 알죠? 이거는 해주세요. 자 이거 계산해주세요. 할때 음, 이런 말했습니다. 가이게스. 오카이케이시대 그다사이. 계산해 주세요. 뭐 다른 표현도 있지만 이게 제일 일반적인 표현. 오르가 붙으면 뭔가 전주한 느낌나죠 오해킹 해주세요. 자, 환전 해주세요. 응. 자, 이거는 은행에서 령가해 해주세요. 령가해라는 말. 응. 근데 이거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응.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꿀 때도 려가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니까 예를들어 만원권 아, 만행이죠. 그렇죠? 일만엔권을 뭐 천행권으로 어, 바꿀 때도 려가이시데くださ자 뭐, 음. 다음 태형에다가 해야 에마센까모라우는팠다입니다팠다에가 받다. 나왔습니다. 에가왜 나왔냐면 이건 가능형이에요. 가능형 그러면 모, 뭐라에 마센까? 응. 뭐라 그러니까 받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뭐 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복잡하죠 뭐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하면 뭐뭐 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약간 해 주세요 보다는 뭐, 뭐 의뢰하는 느낌? 응. 자 이건 사진을 찍어 주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어 주지 ません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응. 좋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 길을 가르치다. 응. 길을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길을教えてもらえませんか 응. 자, 이거는 해도 됩니까? 해도 괜찮습니까? 아, 이거는 급발 때. 어, 화장실 빌려 써도 됩니까? 빌려도 됩니까? 가리르는 빌리다입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편의점에서 주로 어,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많이 빌렸습니다. 빌려 トイレを借りてもいいですか? 빌려도 됩니까? 자, 스와르 안타. 여기에 앉아도 됩니까? ここに座ってもいいですか? 뭐, 푸드코트 같은 데서 뭐,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앉아서 됩니까? 물어보죠. 음. 자, 테. 자, 이거는 뭐뭐 뭐, 했어? 라는 말인데, 뭐, 하나만 음. 아르크가 컸다. 음. 자, 길이지만은, 음, 애기마 아르익대, 어리까지 가까이 가까이 걸까이 가까이 가까이 걸까이까이걸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역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립? 駅まで歩いて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うん。もう駅までバスで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駅やにらの空港コンいろんなすでしょもう、空港までバスでどのぐらいかかりますか? コンかじポスロオルマナコリミカポス、じゃあいろんごするって、あ、まらってすぐんぴゃにしょ? はいじゃ 수업시간에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노란색 사람 아, 너, no 죄송합니다. 저 실례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어, 모르는 사람이 하이. 어떻게 보죠? 그러면 그림을 보고 아, 오카이케이시테크다사이 어, 이렇게 어, 말하는 연습을 했, 했습니다만 마,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아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에, 수고하셨습니다. お